손님이 입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깨가 좀 크고, 품은 그대로예요. 품은 크지는 않고, 팔통이 크고, 소매장이 커요. 그래서 이것은 기장도 줄이지 않고, 지퍼도 뜯지 않을 거예요. 어깨하고, 팔통하고, 소매장만 줄일 거거든요.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품 기장도 맞잖아요. 근데 어깨가 너무 커요. 팔통이 커서. 품은 어, 맞는 편인데 지금 진동이 너무 얕아가지고 좀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쳐내겠습니다 지금 이 옷을 줄일 건데요 지금 어깨가 크잖아요 이렇게 어깨가 크고 음, 줄이려면 소매장을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는 소매산이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죠 이쪽 어디쯤인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는 맞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한 2인치 3인치가 지금 이동 됐거든요. 앞으로 이동선은 이렇게 표시해줘야 됩니다. 소매 무슨 옷이든지 줄일 때는 소매를 뜯어낼 때는 이동선을 표시해줘야 돼요. 소매 지금 한단을 줄일 건데요. 여기 보면은 팔동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동을 줄일 거예요. 그럼 2인치 정도 참작만 하고요. 이제 한 단을 줄일 거니까 단장 여기저기 한 단을 줄일 거니까 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선 이는 애들만은 2센 m 를 잡고 1인치만 줄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뜯어내야 되겠죠. 보이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 옷은 그렇게 복잡한 옷이 아닙니다 네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뜯어내야 되겠죠 나중에 소매를 다려면 품을 줄이지 않아도 소매를 지금 뜯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줄이면은 품을 줄이면은 여기도 지 약간 좀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일단 손에부터 뜯어내겠습니다 카운스부터 뜯어내야 되겠죠 오라우때네요 어차피 오라도 뜯어내야 되니까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자꾸 걸리않거든요오라우 뜯고 통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는 제가 소매가 기거이고요 아니, 소매 닿을 참작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많고, 계단을 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일을 얼른 뜯었다가 다시 붙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가지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눈으로 가리지하은거죠야이런 뜨겁게 해가지고 녹아보면 큰일이네 야이런 할때는 항상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야 돼. 요 그럼 이제 이대로만 잘라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 가 완성상이에요. 찝어진 데가. 베드랑이 밑에를 조금 쳐줘야 될것 같더라구요. 불편해서. 이제 1cm만 두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시집을. 잘 잘라줬네 여기를 잘랐으니까 진동이 좀 넓어지겠죠. 앞머리 커지겠죠. 이제 먼판부터 완성을 해 놓고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라는 잘라봤으니까 대충 잘라도 되잖아요 너무 크니까 별로 크지도 않네 우라 안크죠? 그냥 바로 될것 같아요 우란은 은 그대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늘어날거예요 늘어나잖아요 쭉쭉 그래서 테이프를 치는게 아니고 아몰테이프로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이제. 박아주고 나서 소매를 악기를받고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아몰테이프 잖아요 이쪽에는 게이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지금 정발에서 늘어나는게 이건 아몰테이프라 그래요 그래서 지 섬의 진동을 좀 줄였기 때문에 4분의 1을 좀 들여박았습니다 이제 4자나 갈라지지가 않아요 한쪽을 르겠습니다 한쪽을 몰아가지고 지금 암홀이 얼마나 가는가 재 봐서 재보고 나서 섬에 재단을 해야 되겠죠 섬에 재단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얼마인가 봐야 되겠죠 12네요, 아무리 12. 이거 지워주면 안 되는데. 이동생이잖아요, 3의 이동산. 이쪽에도, 앞판 쪽에. 패셔리 에이트 지워 나중에 이거 지워져보면 손을 갈때애 먹습니다. 이게 소매만 재단하면 되는데요. 먹자한가 지금 드 이 앞판 쪽에는 덜천내면안 됩니다. 물티슈를 닦아 보려고 했던데요. 22489로 오지 2 2 2 8 9로 역시 이 포함해서요. 내려가면. 여기서 여해서두 번을 치고 여기 보면 같이 너무 딱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맞죠? 여기는, 지금 겨드랑이 밑에잖아요, 겨드랑이 밑에인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잘라내버렸잖아요, 제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이세나고 이렇게 맞추네 상이라 진동이 굉장히 짧잖아요 진동이, 어. 진동이 지금 6인치 밖에 안되죠 시작되면 6인치밖에 안됩니다 지금 1인치 2인치 8분의 5를 쳐냈으니까 여기서 1인치 8분의 5 내려갔을때 이제 이죠? 이렇게 재보면은 8인치죠, 8인치가. 1인치, 1인치 8분의 5가 내려가서, 여기를 적으면, 여기 지금 7인치잖아요. 너무 적다는 얘기, 7인치 반이면. 이놈에 비해서 이 폭이 나와야 되는데, 적다는 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 2인치 반 내려갔어요. 2인치 반에서 1인치 8분의 5. 여기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맞아야 된다. 양부도 마찬가지다. 8인치 8분의 여기 이잖아요 여기도 8인치 8분의 여기 맞잖아요. 이 거리가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맞아야 된다. 1인 8분의 5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8분 5가 아, 내려서 여기잖아요. 약간, 약간 내려서 그래 1인치 8분에 5니까.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여기서 이 거리하고 맞아야거요 이사람 맞죠 28분, 28분에 8인치 4분에 8인치 4분에 여기도 8인치 4분에 맞잖아요 이게 잘라주면 됩니다 가면서 곡선이 약간 안나왔죠. 가위로 가위가 가면서 위가가 곡선을 잡아든대요. 그러면은 그어놓은대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냥 몸판에서 이게 맞을거에요. 일단 이것은 막기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막기를 박는데 우라가 지금 사나우니까 우라가 얼마나 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라 기장만 잘라줄게요 이렇게 옆에 치는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박을 수가 없잖아요 대패치는 여기 넣어주네 여기는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몸판 박고 몸판 박았죠 우라 넘길 때는 똑같이 넘겨야 됩니다 한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처음에 닿을 때 빼더라도 우라들을 박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박았습니다 카오송을 닿으면 되니까 우라가 많은 것을 다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시접을 양복 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달아줍니다. 11인치만 똑같이 나왔죠. 약간 이거 제거는데 약간 좀 빼기 해서 달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소매는 한번 재 볼까요? 또 박다가 재는 것보다 한번 재보는 게더나겠죠 오른쪽 섬이죠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 섬이니까 어디가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오른쪽 맞네요. 오른쪽입니까? 집에 넣어서 선에 아까 이동선이 있었잖아요. 이 치는 지금 안 늘어나거든요. 아무렇게 붙여놔서. 보니까 아까 여기가 맞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여기를 맞춰서. 이동선하고. 딱 맞네요, 보자 이렇게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달고, 합봉해갖고 뒤집어보면은, 뒤집기 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스티치를 맞춰야 되겠죠 다리 필요 없이 여기 2등선 있잖아요 2등선을 이등성. 맞춰서 이렇게 하면 니다 저쪽에 보면 저쪽에도 거의 맞았어요 여기가. 이게 디파인자나 지금 이쪽에 반대편을 보면은 여기 들어갔네요. 5mm 올라갔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섬해가 섬해가 밑으로 5mm 정도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섬해가 밑으로 5mm 정도 내려. 진짜 맞습니다. 그대습니다 너무 이정도거든요 이렇게 테스 그냥 지나가면 됩 아주 변데 가위칩을 안넣고 나중에 돌아가는데 를 넣어놓지니 그러면 땡겨서 옵니다 찌글찌글해져있습니다 가위칩을 놔주고 다 가위 집어넣어서 카메라는 안비칠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려져서 미치는데 반노르발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상을 뒤집을 때는 제일 먼 쪽. 이걸 안에서 풀로 붙이셔도 되는데요, 본드로. 이렇게 줄이고